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릭산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이크를 안타고 어, 로드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눈 오는데 달리고 있는 이유는요 요새 많이들 하시는 배민 커넥트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자전거로 몇번 해봤는데 오늘 좀 시간이 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필 나오는 날이 이게 눈이 와가지고 정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들어갈려 했는데 오랜만에 시간이 나가지고 아... 자전거는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요새 배민 커넥트 다들 많이 하시는데 자전거로 배달하면 또 어떤 모습일지 한번 영상을 찍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어,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는 분들도 다 집에 들어가시는 것 같거든요 거의 다 오히려 눈 오는 날에는 도보로 배달하는 게좀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겨울이라서 운동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추우니까 몸이 굳어서 밖에 잘안 나가야 되는데 동기부여도 되고 해서 겸사겸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타고 하니까 확실히 운동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픽업을 하러 다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픽업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눈이 와서 너무 도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런 날씨에 솔식이안 하는 게 맞죠 저처럼 뭐 자전거로 장시 하는 거야 괜찮은데 이런 날씨에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덕분에 뭐 날씨할증이니 야간할증이니 이런 게붙어가지고한 건에 원래 3,000원 정도 받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한 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뱅 커넥터가 도보는 솔직히 말하면은 용돈벌이도 조금 힘들 것 같고,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으신다 하면은 괜찮은데, 한두 시간 가지고는 많이 하기 힘들고요. 자전거 정도 돼야지 그래도 한두 시간 타고 용돈벌이 하고, 어이 정도는 할수 있는 것 같아서 자전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은 한 8개에서 9개 정도 하고 집에 들어갈 건데, 아, 눈이 와서 너무 힘듭니다. 이게 로드 자전거라가지고, 눈길에 엄청나게 슬립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얇아서 그런지 오히려 더 미끄러워서 뒷바퀴에서 슬립이 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내려올 때 정말 무서웠어요 위치를 한번 보고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민감한 상황이니까 집위치 같은 거는 아예 추추도, 추추도 못하게 응급조차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 넘어졌어요 우와. 미끄러우니까 바로 슬립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좀 걸어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한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는데 자전거를 타면서 오늘 처음 넘어져 보네요 다행히 뭐 눈이 푹신푹신 해가지고 별로 아프진 않은데 자전거는 괜찮겠죠? 그래튼 다시 배달을 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배달을 완료했고요. 다음 거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걸어 가도록 할게요. 하여튼 배민 커넥트 어,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도보로 하는 거는 자전거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 있죠. 자전차도 없고 그러면은 도보로라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좋은 가방 같은 거한개 사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보통 한 2만원, 3만원 정도 하거든요. 꼭가방을 구매하셔서 배달을 하셔야 됩니다. 추운 날에는 음식이 빨리 식고 더운 날에는 안스크린 같은 게또 녹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보낸 가방 꼭 구매를 하셔가지고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로 하시는 분들 저처럼 이렇게 일반 자전거로 하시는 분들도 가방은 또 필수고요. 도시지형 같은 경우에 MTB가 확실히 바퀴도 좀 크고 안정적이라서 MTB가 좋습니다. 로드 자전거밖에 없어서 지금 이걸로 하고 있는데 MTB가 확실히 좋고요. 한 건에 3,000원도 하니까 제가 그때 한 시간 반 정도 걸려가지고 2만 1,000원 정도 찍었거든요. 그리고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좋겠죠 상황이. 그래서 전기자전거부터는 이제 좀 무거워도 전기 힘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뒤에다가 짐칸 같은 거 설치하셔가지고 좀 무겁게 다녀도 커버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보험도 뭐 오토바이 보험 이런 것처럼 비싸지 도 않고 전기 자전거가 이 배민 커넥트에 제일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오토바이로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전업으로 하시는 배민 라이더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하신다면 은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서야 배민 커넥트는 전기 자전거가 제일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전기 자전거 안 쓰는 거 있으면 타고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토바이는 뭐 커넥트도할수 있는데 뭐 스쿠터가 아닌 이상 저처럼 이제 커터급 뭐 넘어가는 오토바이 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마 아시고요. 스쿠터는 뭐 코터급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들급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성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엔트리급 붙어있죠. MX나 뭐 PCX 이런 거. 어, 그런 것들이 제일 배달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할 거면은 배민 라이더스 신청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배민 커넥트가 주에 20시간 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로 오래 짧바같 형식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라이더스를 신청하시는 게 수지타산에 맞을 것 같아요. 뭐 딱히 뭐 설명 드릴 것도 없는 게 이거 뭐 신청하셔가지고 어, 설명 듣고 시간 배정받아가지고 바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제일 좋은 점이 일하는데 전혀 눈치 볼게 없다는 거예요. 방금 나왔어도 한건 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10건 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몇건을 하고, 뭐 하고 들어가 든 아무도 뭐라할 사람 이없 습니다. 그냥 자기가 배정받은 것만 정확하게 해놓으면은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맘대로할수 있다.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또 특히 좀 주문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어, 배민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도 좀 많이 하니까 보통 그냥 배달비에 천원 정도 더 받고 할수 있거든요. 천 원에서 이천 원, 뭐 많게는 삼천 원 정도 더 받고 할수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알바인 것 같아요. 요새 같은 시국에 가장 적합한 뒷자리가 그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저는 잡담을 마치고 배달에 좀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배달을 마치고 오늘 한 곳에 멈춰섰습니다 오늘은 2시간 42분을 듣고요 돈을 3 2,400원을 벌었네요 지금 저희 모습은 땀에 젖어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또 눈이 안올때 한번 촬영을 해가지고 어 영상을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천패였습니다 안녕